나한테는 여동생인 가영이가 있었거든? 초등학생 때 내가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가영이랑 매일 인형 놀이도 하고 이웃집 아줌마들은 우리 자매를 볼 때마다 이집 딸내미들은 엄마를 닮아야 하는데 둘다 아빠 닮아서 어쩌냐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영이 밥도 챙겨 먹이고 그랬어 그런데 나는 주변에서 다들 착하다고 할 정도로 온순한 성격이었는데 내 동생은 정반대로 예민하고 항상 짜증이 가득한 아이였어 난 그런 동생의 짜증내는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지 그날도 가영이는 계속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지 틱틱거리며 밥을 먹더라고 언니, 내가왜 이렇게 많이 팠어? 나밥 많이 안 먹는 거 몰라? 아, 진짜 짜증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평소 같으면 동생이 좀 예민한 성격인가 보다 하고 다독거리며 얼른 밥 먹으라고 타일렀을 텐데 이날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동생의 짜증에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 나는 결국 참다참다 참다 동생한테 화를 내버렸어 너는 왜 매사에 계속 성질이냐 기껏 밥 차렸더니 짜증이나 내고 있냐고 말했더니 그럼 언니가 똑바로 했어야지 내가 말안 해도 내가 원하는 걸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 진짜 네 성격 질린다 내가 어디까지 받아줘야 돼? 그럴 거면 그냥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버려 이렇게 말했더니 동생이 나에게 정말 내가 없어져도 상관없는 거야? 언니가 나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고는 집을 휙 나가버렸어 순간 나는 동생을 뒤따라 가려고 했지만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동생이 칼을 들고 나를 찔러 죽여버릴 것만 같아서 따라가지 못했어. 그리고서 난 학원을 갔고 학원 끝나고 집에 와보니까 동생은 없고 웬 남자애 하나가 왔냐? 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난 누군가 했지만 낯이 있기도 하고 그 애가 워낙 태연하게 있길래 내가 잘 모르는 친척 아이인가 싶어서 어색하게 인사해주고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어 집에는 동생도 아직 안 들어오고 아무도 없어서 다들 시장 갔나 하고 낮잠 자고 놀다가 엄마가 오셔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남자애도 자연스럽게 같이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얘 누구야? 하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동생한테 장난치지 말고 계란이나 먹어 얼른 이렇게 말하셨어 난 그래서 뻘쭘하게 밥 먹고 내 방에 혼자 있는데 동생이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가영이 어디 갔냐 물었는데 엄마는 응? 걔가 누군데? 이러고, 그 남자애는 밥 먹더니 또 거실에서 게임하고 있고, 난 진짜 어린 마음에 멘붕이 왔어. 더 신기한 게, 난 얘가 어디 나갔나 해서 신발장을 봤는데, 가영이 신발이 하나도 없는 거야.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빨간색 리본 달린 샌들 샀다고 하루 종일 자랑했는데, 그렇다고 내 동생 가영이 어딨냐고 저 남자애는 누구냐고 울면서 따지기에는 집안 분위기가 너무 평범해서 내가 뭘 착각했나 싶었어. 나중에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셨길래 아빠한테도 가영이 어디 갔냐 물었더니 가영이가 누구냐, 친구냐 하는 소리만 하시고 난이 상황이 뭔지 몰라서 어버버 하다가 익숙해지는데 며칠이 걸린 것 같아. 전날 이후로 정말 여동생의 흔적은 싹다 사라지고 어느새 우리 집은 1남 1녀의 집안이 되어 있었어. 엄마 아빠에게 여동생 이야기를 하면 두분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새로운 남동생은 원래 있던 사람인 양 나한테 툭툭 말 내뱉고 나랑 여동생 보고 아빠 닮아서 어떡하냐던 아주머니들은 저 집은 아들이 엄마를 닮아서 참 잘생겼는데 딸은 아빠를 닮아서 에휴 라고 말을 하시기 시작했고 집안에 있던 가영이의 인형이나 학용품들은 다내 방에 있더라 되게 멘붕와서 진짜 학교 마치면 늘 나는 집에 가기도 싫어했었지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 친구가 방송반 동아리인데 어느 날 나한테 방과 후에 방송실에 같이 좀 가달라고 하더라 내 단짝 친구였기 때문에 난 흔쾌히 가자고 말했지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우리는 방송실로 갔어 그런데 거기엔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내 동생 가영이가 있었어 그 애가 내 기억 속의 동생이라고 확신을 했던 이유는 어렸을 때 동생이랑 싸우다가 내가 연필로 동생 눈 밑을 찔러서 상처가 좀 크게 생겼었거든 근데 그 흉터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 나는 혹시나 내가 어릴 때 약간 정신병 이런 게 있어서 가상의 여동생을 만들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걔는 분명 내가 어릴 때 나랑 치고받고 싸우고 10년 정도를 같이 지낸 내 여동생이었어. 누구라고 말안 해도 알 정도로 나랑 닮은 얼굴이었고 난 동아리도 다르고 졸업반이라 그 애랑 많이 마주칠 일이 없어서 그냥 내가 한번 찾아가서 볼까 했는데 겁이 나더라. 만약 내 기억이 맞아서 그 애가 날 알아본다고 해도 무섭고 혹시나 내 기억이 틀려서 날못 알아보면 그때 이를 기억하는 건나 혼자구나 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 그러다가 한번다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어. 난 내심 그 아이가 날 알아봐주고 말을 걸어주길 바랬는데 내가 말을 안 거니까 그 애도 굳이 나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 그래서 이건 그냥 내 어릴 적 정신의 문제였구나.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 하지만 난 아직도 속으로는 사실 걔가 내 동생이 맞고 어느 순간 무슨 이유로 인해서 동생이 바뀌었고 걔도 사실은 그걸 알고 있지만 나처럼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미련이 계속 남아있어 만약 이게 정신병에 의한 거면 정신병이란 건 진짜 무서운 것 같아 30대가 된 지금까지도 우리 집은 1남 1녀 집안으로 잘 살고 있지만 가영이는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길 바라는 표정으로 계속 내 앞에 나타나. 하지만 절대로 내가 먼저 말을 걸어선 안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왜 갑자기 내 동생이 바뀌어버린 걸까? 가영이가 너무 불쌍해.